시 메이크업 바꾸오면 사람이 사람다고 사람 진다니까? 짠. 캔버스 이 그림색을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. 근데 국는 매장에서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. 해외 배송했지요. 이나 언니가 선물해주고. 이 옷의 어. 단점이 치마가 아, 너무, 너무 무거워가지고 음. 자꾸 내려가요. 큰일 났어. 이거 금방 늘어날 것 같아. 역시 메이크업 갖고 오면 사람이 사람다워진다니까? 사람 너무 마음에 들잖아. 신세계 <목소리도> 아, 뜨거워. 세 이렇게 행복할 리이다 거의 지금 오버립이네. 오늘 연희동에 강아지들이 없네. 오이 진웃개다오 약간 영상으로 보면 위스키 같은데. Picking, f 너무 좋아. 영국 어기 너무 좋아 나 영국식 영어 배우고 싶다. 영국인 친구 없어? 영국인 친구한테 영어 배우고 싶어 날씨가 좀 요중증하기 때문에 착했으니 좋습니다 한 시간 기다려서 만난 수제비 감자 도넛 없어서 들어오아 맛있다 다왔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 다 음? 너무 맛있는데, 엄청 맛있잖아. <목소리도> 잡아라. 생각보다 완전 미없이네뭐시기이해 음. 갑자기 짜증나. 너무 맛있어 아. <웃음> 짜증. 어, 왜뭐 <웃음> 도마 열고 네 버터파 자체가 되게 차갑네 아 배경이 너무 주차장이긴 한데 일 끝나고 일산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안 와요 이럴거면 시간 약속을 왜 하냔 말이야 더워 죽겠는데 머리끈을 하나 사야되나? 지금 친구가 언제 올지 몰라서 제가 편의점도 못 가요. 와, 바람 불어라. 시원해. 따뜻해. 더워. 야! 와, 이거 무섭다. 왜안 가? 나아다 도쿄빙수 한 2년 반 만에 먹는 거 머리 묶으니까 훨씬 낫다. 시원해 보여. 그렇게 많이 탔나? 피부과 가야 되나? 근데 피부과 가, 다녀도 골프 또한번 갔다 오면. 근데 아직까지는 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찾아먹는지는 모르겠어 음. 맛있는데? 여성들은 음. 완전 부름이 있나나 음. 너무 느끼해 토하고 싶어